자, 탑 포즈 두 번째 기본 포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포즈는 무게중심이 되는 축발을 뒤쪽 사선에 놓으시고요. 그리고 포즈발을 축발의 앞에 일직선상으로 놓습니다. 그리고 허리손 포즈, 뭐 한손이든양손이든 괜찮으시고요.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반대발도 마찬가지겠죠? 왼쪽 축발을 놓을 경우에는 왼쪽 축발을 사선으로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포즈발. 포즈발을 축발의 앞에 일직선으로 놔 주시고. 포즈. 혹은 포즈. 한쪽 포즈. 포즈. 이런 식으로 포즈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워킹에서 기본 포즈. 오른쪽 축발. 왼쪽 포즈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자 이번에는 왼쪽 출발, 오른쪽 포즈발 네, 이렇게 기본 탑 포즈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